원가를 줄이지 않으면 원가 35% 줄인다고 한들 100원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야 이런 걸 계산해 보지 않았을 리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알토란 창업 정보 채널 창업통 TV 김상훈 소장입니다. 야 요즘 어떻게 먹고 살만 하십니까? 최근에 또 창업시장의 이슈가 터져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유튜브 카메라를 켰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나라 정말 이 뜨거운 배달시장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배달시장 그러면 야 독일 회사 딜리버리 히어로가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그리고 쿠팡, 최근에 쿠팡이츠가 직접 시장에 들어오면서 단건배달시장을 두고 쿠팡이츠와 배민원 두개 업체가 일대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배달식당 사장님들을 위해서 전국의 주요상공 골목마다 정말 먹고살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 배달식당 배달 전문 식당 아니면 배달을 추가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전국의 70만 음식점 사장님들을 위해서 배민원과 쿠팡이츠의 단건배달을 둘러싼 디테일한 손익계산서 제가 직접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단건배달은 쿠팡과 이 배민원 두 업체의 줄다리기 넘어선 거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당권 배달 서비스는 누구를 위한 서비스일까요 과연 이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실체를 제가 이 배달 식당 사장님들을 중심으로 손익계산서를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신청부탁드리고요 예, 먼저 최근에 이 창업통의 긴급진단 배민원과 쿠팡이츠 단건배달 전쟁 중 제가 ppt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단건배달이 됐건 뭐가 됐건 사장님들 입장에서 과연 손익계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단건배달을 하면 얼마 정도 남을까요?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단건배달시장에 먼저 뛰어든 것은 쿠팡이츠입니다. 예, 쿠팡이츠가 올 4월부터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이츠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쿠팡이츠 제로 보이시나요? 예, 30일 동안 매일매일 배달비 영원 받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영원 받을까요? 그렇다면... 배민은 지금 이 당건배달 시장에서 쿠팡이츠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자원 보시겠습니까? 예, 배민원으로 주문해서 픽업까지 배달을 한 번에 시작하세요. 지금 배민도 아마 대대적으로 지금 당건배달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배민이 설명하는 당건배달 서비스 이렇습니다. 첫째, 배민원 사장님은 음식 준비만 해주세요. 주문부터 배달까지 배민이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민어는 한번에 한 주문만 배달합니다 단건 배달이 바로 이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배달 라이더 분들이 음식을 픽업 한 다음에 고객에게 바로 한 사람의 고객에게만 빠르게 이렇게 달려가서 배송해 드릴게요 때문에 고객들은 빠르게 배송 받으니까 더 훨씬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동시에 배민원으로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배달식당 사장님들 이거 하면 매출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최근에 배민은 배민을 중심으로 과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직접 단건 배달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12% 받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배달비 6,000원 받아야 됩니다. 이 중에서 손님들이 한 2,500원 정도 택배비 정도 부담하라고 그러면 되고요. 음식점 사장님들은 나머지 3,500원을 부담해 주십시오. 어, 이런 얘기죠. 하지만 최근에는 프로모션 가격을 적용합니다. 12% 안 받고요. 1,000원 받고요. 카드 수수료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배달비는 6,000원이 아니고 5,000원. 1,000원을 배민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배민 쿠팡이즉 똑같은 프로모션 가격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신규로 설치한 앱 1위는 뭐겠습니까? 다름 아닌 당근이지 당근마켓입니다. 2위는 배달의 민족 3위가 인스타그램 4위가 쿠팡입니다. 근데 많이 설치한 웹 39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 아이템이 다름 아닌 6개월 새에 무려 392만명이 설치한 쿠팡이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민에서는 야 이제는 쿠팡이츠가 우리 땅을 뺏어 먹으려고 해 우리도 배민원을 걸고 당권 배달에 뛰어 들어야 돼 지금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 데이터는 제가 라디오 방송했던 대본을 제가 지금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배달앱 시장을 보면 여전히 배달앱 시장의 가장 큰 강자는 우리나라 사람 거의 한 달에 1,7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배민 앱입니다. 그리고 아마 요기요 뭐 같은 회사 774만 명 그리고 쿠팡이츠가 한달 기준으로 지금 한 284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 선발업체 배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약 쿠팡이 야 우리 시장을 잠식해오고 있어. 쿠팡의 메인 서비스가 뭐니? 그러고 봤더니 단건배달이에요. 야, 그럼 배민 입장에서도 이 단건배달 시장을 쿠팡한테 넘겨주면 안 돼. 우리도 해야 돼. 배민원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 단건배달 그래서... 시장이 과연 어떤 겁니까? 쿠팡에서 단건배달이라고 하면서 서비스를 냈던 이름은 다름 아닌 치타배달이었습니다. 치타배달. 보이시나요 치타 배달 그래서 배달 기사가 1회에 한 건만 들고 직접 소비자에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민에서도 바로 배민원 서비스를 올 초에 강남 상구에 시범 서비스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올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배민원 서비스를 시행하겠다 즉 소비자와 플랫폼 업체 배달 식당 사장님 누구를 위한 단건 배달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플랫폼 업체를 위한 단건 배달입니다. 물론 소비자들도 빠르게 배송하면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는 비용을 그만큼 부담을 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저는 이 배달 시장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야 단건 배달 쿠팡이츠하고 배민원 하는데 야이 서비스 해야 돼 말아야 돼. 계산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져보자고요. 어.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따져볼까요? 이 단건배달 서비스를 했을 때 보통 우리 배달식당 사장님 입장에서 치킨 배달이라는 개념으로 예를 든다면 한 건당 한 2만 원 정도를 배송했을 때 지금 쿠팡이나 쿠팡이츠나 배민 얘기하는 게 배민은 12% 쿠팡이츠는 15%를 단건배달 수수료로 취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그러면 뭐 12% 2만원에 12%면 2,400원 떼주세요. 15%면 3,000원 단건배달 수수료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개수수료 내세요. 지금 이런 얘기죠. 그리고 배달비 부담 음식점 사장님 아까 6,000원 중에서 손님이 2,500원 부담하니까 3,500원 배달해야 되죠. 수수료 또 카드 수수료 3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2만원 3% 600원. 포장비용 아무리 못해도 1,000원은 들어가겠죠. 치킨집 정도 되면 요즘 원가 40% 기본 아닙니까? 그럼 2만원에 40%면 8,000원. 35%라고 하더라도 7,000원은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가 월세 한 5% 1,000원. 인건비 한 15%, 한 3,000원. 기타 세금 뭐한 7% 이상은 들어가겠죠. 그러한 1,400원만 계산해도 총 원가와 비용의 합이 이 배달 판매가는 2만원인데 비용의 합은 2만 900원입니다. 적자입니다.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원가를 줄이지 않으면 원가 35% 줄인다고 한들 100원 떨어지는서 그래요. 조금 더 깊숙히 한달 음식점 사장님 기준으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정도 평균 매출을 올린다. 한 2만 원짜리를 하루에 한 3, 40건 정도 배달했을 때 그리고 한 26일 이상 영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이죠. 2천만 원 정도 매출을 배민원을 이용해서 100% 매출을 올렸을 경우 손익계산서가 어떤지 한번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이 배민은 12% 중개수수료 내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240만 원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배달비 3,500원씩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3,40건 곱하기 한 26일 정도 영업한다. 그러면 최소한 곱하기 3,500원을 계산하면 배달비만 318만 5천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 2천만원에 3%면 60만원 아닙니까? 포장 비용 한 5%만 하더라도 한 1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식재료 원가 40%면 2천만원에 40%면 800만원. 35%면 700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월세 뭐 배달식당 기준으로 해서 한 5% 정도만 잡아도 배달식당 한 100만원 정도 월세 들어가는 거고요. 인건비 한 15%만 잡아도 300 정도. 뭐 전체 2천만원 대비해서 배달식당 기준으로 수, 세금 정도로 한 7% 정도, 140 정도 잡는다면 40% 원가로 계산했을 때는 총 비용의 합이 2천만 원을 훨씬 넘습니다. 2058만 5천 원. 58만 5천 원이 적자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수익을 남기려면 식재료 원가를 줄이거나 아니면 인건비를 줄이거나 근데 인건비를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실제로 원가 정도 줄인다고 해도 한 41만 5천 원 떨어지는 구조예요. 심각하죠. 2천만 원 매출에 41만 5천 원 떨어지는 배민원, 당건배달 서비스. 야 그렇다면 쿠팡이츠로 계산하면 어떨까요? 쿠팡이츠는 더 심각합니다. 2천만 원 매출을 올린다고 했을 때 당건배달 수수료를 15% 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입니까? 2 0 0 0에 15%면 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배달비 똑같이 318만 5천원, ,000원, 6천원에 3,500원을 식당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수수료 3% 포장비용상으로 똑같습니다. 뭐 식재료 원가 똑같습니다. 아까 배민원가 35%에서 40% 정도 계산한 거고요. 월세도 한 5% 인건비 15% 세금 한 7% 계산하면 쿠팡이츠가 만약에 정상 서비스로 당건배달을 한다면 매출이 2000일 때 비용의 합은 2118만 5천원 무려 110만원이 적자인 거예요. 원가를 줄인다고 한들 제가 볼 때는 한 거의 한 1, 20만원 정도 짜 나는게 고작입니다 심각합니다 배민과 쿠팡 이츠는 야 이런걸 계산해 보지 않았을 리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배민과 쿠팡 이츠는 프로모션 가격 이라는 것을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 가격 빨리 이용하십시오 단건 배달 시작하면 3개월 정도 프로모션 가격을 설정하겠습니다 야 그러면 이 프로모션 가격을 설정했을 때는 과연 어느 정도 이 수익이 남는지를 손익계산서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프로모션 가격제 전체적인 할인폭이 똑같습니다. 프로모션 가격을 적용했을 때당건 수수료 12%나 15% 받지 않고 두 업체 공이 건당 천원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건당 천원. 그러면 하루에 한 30, 40건 정도를 한다고 했을 때 평균 한 35건 정도 했을 때뭐 26일 정도 영업하면 한 달에 한 910건 정도 한다는 개념. 그러면 910건 곱하기 1000원이면 91만원 정도의 지금 프로모션 가격제로 시행했을 때 단건배달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달비. 배달비도 두 업체 공이 1000원을 더 지원해 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6000원인데요. 5000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소비자가 2,500원 받고요. 음식점 사장님이 똑같이 2,500원, 5,000원으로 반등해서 부담해 주세요. 그럼 우리 음식점 사장님 입장에서는 건당 기본적으로 한한 한 달에 지금 보통 2,5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한 35건 평균 그리고 26일 정도 영업한다는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배달비가 한 227만 5천원 그리고 수수료나 포장비용 똑같습니다. 그리고 원가, 식재료 원가도 35, 40% 똑같고요. 월세, 인건비, 세금도 똑같이 한번 설정해 봤을 때 지금 프로모션 가격을 적용으로 2천만 원으로 올렸을 때는 총 비용의 합이 1,818만 5천원. 여기에서 40% 정도의 식재료 원가를 설정했다고 그러면 사장님한테 떨어지는 한달 순이익이 181만 5천원. 만약 에뭐 식재료 원가가 좀 떨어지거나 한다면 한 280만원 정도까지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배달식당 사장님이 아니 이렇게 200만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매출액 2000만원일 때 200만원 떨어지면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10%라는 얘기에요. 90년대는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3분의 1은 떨어져. 이랬던 것과 비교하면 10%면 뭐 전국의 파리바게트 빵집 사장님도 매출액 대비 순익률한 10% 수준이었거든요 요즘은 그것보다 더 안된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프로모션가 정도 적용했을 때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는 한 181만 5천원에서 281만 5천원 즉 쪽으로 매출액 대비 9%에서 14% 정도의 순익률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프로모션 가격, 야, 단건배달, 이 프로모션 가격 같은 경우는, 어, 당분간, 뭐, 배민 쿠팡이츠가 언제까지 프로모션을 하겠습니다. 이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어요. 두 업체 눈치 보게 하고 있어요. 저는 다만, 다만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행히 프로모션 가격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단건 배달을 한다면 저는 최소한 그래도 음식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적자는 아닐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정상 지금 쿠팡 배민원이 내세우는 12-15% 배달비 6 0 0 0원으로 계산하면 이건 정말 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당건배달 두 업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상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는 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배달앱 시장 궁극적으로 전국의 배달시장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게르가도 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배민이나 쿠팡이츠 이 플랫폼 사업자와 완전 등지고 배달 매출을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플랫폼 업체를 적절하게 유연성 있게 취사 선택하실 수밖에 없겠다. 두개 업체를 다쓸 것인지 한개 업체만 쓸 것인지 아마 동네마다 컨디션이 좀 다릅니다. 때문에 기존에 이 서비스를 하고 계신 사장님들의 속내도 좀 일일이 체크하면서 당건배달 관련 배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좀 적절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오늘은 당건배달과 관련해서 아마 최근에 이 배달식당 사장님들을 중심으로 손익계산서를 한번 잘 정리해 봤는데요. 결국은 우리는 따져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창업자 몫입니다. 분명한 것은 단건 배달 서비스가 소비자한테도 이로울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만 돈을 내고 이로울 수 있다는 거고 창업자한테도 매출을 올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돈 살찌우기인 거는 분명합니다. 때문에 창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따져보고 그리고 나한테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각 지역, 동네, 상권별이 배달식당 사장님들이 좀 꼼꼼히 체크하면서 사업하는게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창업통 김상훈 소장은 늘 창업시장의 이슈들을 사장님 입장에서 냉철하게 예리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창업통TV 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설정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에 또 알토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